대여름답 105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151문 152문 죄경중에 <웃음> 그 대한 일곱번째 내용이에요.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2절입니다. 이 성경구절은 교회의 징계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이제 죄, 죄가 더해진다. 이제 그런 <웃음> 것으로 이제 이 본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하치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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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다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 지니라. 아멘. <웃음> 지난 시간에 그 은혜 수단들, 그, 늘 <웃음> 바꿔도 이제 죄를 그, 범하게 될 그 경우, 이제,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수단들로 여러 표적을 행하고, 또그 은혜가 은혜대 사실들을 잘 드러내셨는데, 그런 걸 받고도 이제, <웃음> 무시하면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은사가 뛰어나다면, 은사가 뛰어난데, 이제 그 뛰어난 거 가지고 자랑만 하고 실제 그 은사를 쓰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죄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안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복인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사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예배를 하면 할수록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알아가야 되고 더 이제 깊이 있게 넓넓넓게더더높게잘 알아야 됩니다. 그 그래야 그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삼위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거죠. 어제도 강설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실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다, 군, 군대 용어를 써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여가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안에서 완전하게 됐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정서를 소유하고 나가야 할 것을 깨우쳐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얘기하고, 삶은, 인격은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면, 이게 이제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웃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흉내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좋아하면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죠.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주님이 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구조적으로도 바꿔 주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도 다 주셨다 이 이전에는 말. 이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서 그런 거 생각만 하고 이게 생각만 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건 못했었는데 <웃음> 이제는 그걸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 뭐 일국의 왕을 만나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건데, 만왕의 왕을 이렇게 매주 만나고, 만나는데, 만나는 감흥이 없으면, 이게 만남이 정상적인 만남인가요? 만남은 진짜 고대하던 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그 신분이 죽으셨고 또그 은혜를 다 덧입혀 주셨으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 고마워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누가, 누가, 누가, 내가 빚쟁이로 살다가 빚을 누가 탄감해줬으면 평생 그 얘기,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마. 네? 내가 죽을 병 들었는데 내가 병 고쳐줘 보세요. 그 평생 그 얘기 하지, 평생. 근데 우리는, 우리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던 자들을 구워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평생 얘기할만 하죠.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해도 할 거예요, 아마.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는 그, 그분이 왕이신 것을, 진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 구세주인 것을,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탄감해 주신 분이신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이걸 겨, 말하지 않고는 내뭐저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그 내가 말안 한다고 다짐했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돼. 에레미야 20장 9절 같은데 이제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기다 되고 내 자랑을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내가 그래도 뭘, 그, 그, 크신 경륜에 조금 가담해서 뭐 해지 않았냐고, 그 생색을 낼 수가 없죠. 말도,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동역자가 됐는데, 이건 이까늘 옆에 두고 계, 두고 싶은 분, 예? 네? 늘 자랑하고 싶은 분. 어디 가도 소개하고 싶은 분.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났는데 뭐함 감흥이 해도 목사가 저기 대충 본문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또뭐 얘기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의 언변이 뭐 좋, 좋으니 나쁘니 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하 주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말이요그 그거는 아니죠. 그분을 알면 그분을 진짜 그런 그는 은혜 내가 은혜를 받은 자 아니요? 은혜를 받은 자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잘 드러내고 써야지요. 그래야 그 죄가 그, 그 이제 더해지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겸손, 여 첫째도 겸손, 뭐, 둘째도 겸손, 계속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다 주님이 하실 걸 주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아니면 자, 자식한테 뭐, 유산을 주고 그걸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우쳐주면, 그렇게 해서 그그그 그, 그 사람 그 자녀가 그것으로 성공을 하면 결국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 그 아버지 유산을 주시고 그것을 다할수 있는 경영 바, 방법을 주신 그 아버지께 공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이게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어떻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 지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모르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따져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따져 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적으로 따져. 그래도 내 얼굴의 격에 맞게, 또내 지위의 수준에 맞게, 내 부위의 수준에 맞게 그 그런 사람들을 어울려. 나는 뭐. 노숙자나 뭐 이런 거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 보화를 우리 질 그릇에 가졌다고 했잖아요. 질 그릇은 다 흙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보화를 자랑해야지. 질 그릇을 자랑하면 이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냐, 그 보화를 진짜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냐, 그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두 번째 문제예요, 사님 <웃음> 주님은 그그 그 달란트의 크기로 우리를 따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거기에 충성됨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일반적인 속담도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일반은 온전한 기와 조각 하나가 깨어진 옥보다 낫다. 일반적인 속담이에요. 이게 온전한 기와 조각 그러니까 그게 옥하고 기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치를 따지면. 근데 온전한 기화가 옷보다 낫다. 그 무슨 은사를 많이 가지고 뭐 대단히 달란트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깨진 상태로 늘 나도 그게 꼭 부자의 연보와 그 과부 두렵돈에 비유하고 아주 맞는 속담 같아요. 그 속담은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를 예배를 그 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이게 결과가 이제 갓 드린 사람하고 뭐 오래 드린 사람하고 뭐또주님또 달리 보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죄의 경중을 따져볼 수 있는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이제, <웃음> 소홀히 하면, 여긴 이제 그 짐승에다가 비유했어요. 소나 나기도 그 밥을 주는,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잖아. 소나 나기도. 이게 비, 비, 그. 그런 밥 주는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그 잔치집 자리에 초대하고 잔치 옷을 입히시고 말이죠. 잔치의 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다 해주셨어요. 그럼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왕과 거지의 비유 그,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대, 대접을 받았는데, 그 주인을 몰라보는 행태를 하면, 이게 주인의 그, 그분이, 그, 그분의 자식으로 삼은 게 맞냐, 이마 그분의 자식인데. 그러면 뭐, 이제 죄가 더해진다고 한, 여 뭐등 안이 여기면 어쩐가 그런 얘기 가지고도 또 길게 얘기했고요. 또 교회 지금 교회로 교회 구원에 대한 내용도 얘기. 우리가 교회 속에 살아오는 건 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보통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못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이 다 이것저것 법적인 것뭐 나의 모든 그 행위 불이 뭐 추악, 악의, 뭐 탐욕 이런 시기 이런 것들 악독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이 교회 원대게 하셨잖아요 대신 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베푸신 자비를 생각하면 그 교회 안에서 진짜 얼마나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죠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어, 등안이 여기고, 한 널널하게 뭐 그냥 대충 산다. 이래. 그러면 이게, 죄가 이게 더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또그 다음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아이들 우리가 징계할 때 때려, 잘못한 만큼 때려서 훈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 거기서 더 장성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이제 그 매도 약하게 때리는 건데, 최소한으로 때려주는 건데,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이게 죄가 더한 거 아니에요? 매를 맞으면서도 끝, 끝도 안 해. 이게, 아까 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매가, 이제 기근이나 칼이나 예? 연병 이런 것들 또 각종의 이제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올수 있는데 그런 거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요. 온전히 돌아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탕자같이 탕자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가서 창기와 같이 다 없애버려 없애버렸는데 그런데도 다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안 반기는 또 집안에 탕자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똑같이 이제 대해 주시죠. 주님이 대해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아 주님이 따뜻하게 배려를 심판 중에라도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죄가 더한 거죠. 음.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이제 오늘은 본성의 빛과 양심에 찔린 봉족이고 사적인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저, 교회적인 권고, 징계를 무시하고 국가적인 처벌을 하는 무시하는 것그 것에 대해서 어,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죄는 다 내가 범할 수 있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는 오직 그리스도만의 의이다. 그리 또 안에서만 예가 있다. 이,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야, 그, 그분의, 그, 그분의 은혜를 누려서, 그, 모든 과정,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로나 사역으로나 다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상대적으로 자기를 자꾸 높여놓으면, 자기를 높여놓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이제 상대적으로 높여놓으면, 나는 요 정도 하는데 저더 심하게 하는 사람 왜 저렇게 놔두냐고, 요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제. 애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빛은 안 드러나죠. 인간적인 게 섞이면, 주님의 빛은 안 드러나요. 주님의 의도 안 드러나고 주님만이 옳다 하는 것이 안 드러나요. 내게 섞이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들리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본성의 빛네 번째. 본성의 빛을 거슬러 범하는 죄는 그렇지 아니한 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여기 동성의 문제가 이제 좀나는데요 사람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 계시 개시, 일반 계시를 보이시고 인간 그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흐려졌다고. 희미해졌다고. 예. 잠깐 그 형상이 기억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칼비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잠깐 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 이런 게시 일반 게시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상한 그런 그 인격과 행동을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본성의 빛을 일반적으로도 게시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 범아 그것을 거슬러서 범하는 죄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는 그런 법이 있대요. 태어나면 자기, 성별을 적지 않는답니다.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또 충격받을 일이 있어서 말을 안 하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얘가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 성을 결정하는 거야. <웃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 아닌 것 같아 여자 같아 그래서 자기 여자라고 결정하면 그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는 그게 본성의 빛에 비추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는 짓을 국가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예, 그런것 다 부끄러운데 이 본성을 거슬르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거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동격으로 만들어 놓아요. 예? 동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웃음> 이게 사람이기를 포기하는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을 존중해주고,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 사람과 동물로서 그렇게 하,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동격으로 놓고 보고 하면, 그게 본성에서 오긋나는 일이다. 그런, 그런 일이란, 그런 빛. 그렇게 되면, 본성이라는 말이 원래 그 어떤 사물을 그 삶을 되게 하는, 본연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다 이제 깨뜨리는 거죠. 회개해야 될 일. 미국의 그큰 장로교회에서 그뭐 총회 결정 사항이라고 해귀한 결정을 해서 선포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참. 그 본성을 억울리는 일에 대해 서동성애 목사를 그막 승인한다든가, 그다 본성을 억울리는 거잖아요. 거슬리는 거죠. 예, 네, 참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어, 그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말이죠. 동성애자들은 또 따뜻하게, 특별히, 다른, 다른 죄인하고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죄 하는 죄나, 거짓말 하는 죄나, 동성애나 이게 같은 죄예요. 다. 같은 죄. 예요 같이 해서, 그것만 따로 특별히, 뭐, 다른 특별 법으로 뭐, 정해가지고, 그동성애 법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만 뭐 민감하게 해갖고 그 반응을 보이고 그거를 지키는 게 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호르몬 변화로 애들이 막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데 그러면 애들이 때로 거저기 뭐 같은 여성격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순 남성격을 좋아하기도 해요 한시적으로. 근데 그내 자식이 그렇단 말또 우리가 또 그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 같은 여성을 좋아하고 같은 남성을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친 거지.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 자식이나 뭐내 자신이 그랬다 그러면 그 그런 처지에서 돌이켜서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지 그런 사람들은 이 소동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인들이라고 여기고, 아예 다른 따로 특별한 죄목으로 따로 쳐서 그걸 아주 따로, 아주 범접하지 못할 죄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동성애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죄를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또 목사도 된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해요. 그게 이제 본성의 빛을 거스려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그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막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타협하지 않아,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줘야 될 부분도 있어야 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심의 찔림에 대한. 양심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양심의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 경제적인 마인드, 뭐 법적인 마인드 모든 그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그 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어느 사회, 어느 지역, 어느 인종에게 하도그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자연법이라고 했어요, 자연법. 양심의 법이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찔리는 일을, 그, 할 경우 죄가 더해지기. 그,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가 에게자기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어,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웃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어서 양심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본성을 통해 이제 계시기에 율법의 행위가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그 마음에 작용해서 양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있더라도 그 양심이 그 마음에 그가 죄인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신비한 작용이 있어서 이 세상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모든 사람이 양심이 화임 맞은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사이코패스처럼 변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그, <웃음> 그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할수 있는데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 다른 사람의 다 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내가 이게 그그 그 사람의 지위 존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불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굴복하게만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 근데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그몇 뭐, 프로 안 됩니다. 소시오패스들도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웃음>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탐욕, 자기 애를 가지고 탐욕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 저쪽에서 한계를 받으면. 그뭐 반개라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안에 대해서 다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거. 사람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건 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소 근데 사실은 이 사이코패스나 그 소시오패스들에 의해서 피해당하는 사례보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당하는 게더 커요. 살인율을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사람보다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사람한테 살인당하는 게더 커요.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가 심각한게 이건 드러나 있고 아주 아예 이게 소통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반사회적인 성격 기, 기질이 나는 없다 절대 못하죠 이방인의 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죄 가운데 유대인의 죄 가운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그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없고 저 사람만 반사이코패스다, 사이, 뭐 소시오패스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형제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그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 양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심, 이제 아주 이건 극단적인 비유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제, <웃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하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엄연한 진리를 교훈해 나가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그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일은 바로 위에서 나오는 많은 죄들입니다. 앞서 어 다른 그 동성애는 물론이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들인데 인생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 범하는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실 걸 압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죄책감을 없애 보려고 합니다만 어떤 이론으로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로마 교회 수장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이 조금도 구원을 확신 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중세 후반기나 그 이후로 천주교 신자들이 그리토를 믿노라 해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혁교의 신자라도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참 양심의 찔림도 없는 거지. 양심의 화인마디. 뻔뻔한 그러고도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오직 그스도 아니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 죄책감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결국 하나님이 죄인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특별수 특별히 순리를 거슬러 동성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죄 범한자를 옳다 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치며 퀴어 축제라고 그런가요? 뭐 무지개, 무지개 뭐, 뭐 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하는데 사랑이 승리한다는 표현을 내걸고서 자기네 행동이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을 자기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대로 살면 그게 그 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을 거예요. 남자인데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여성적으로 살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본성의 빛도 빛에서도 어긋나고 양심의 찔림에서도 다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또 조롱을 하죠. 그냥 뭐, 뭐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걸 아마 요 프랑카드라도 붙이면 아마 단체로 와서 뭐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양심을 찔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죄가 더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적인 혹은 사적인 권고 그걸 받고도 이제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4문 2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가 죄를 거듭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책망을 받아도 자기 죄를 이우치지않니냐고 오히려 그 목을 곱게 합니다. 내가 뭔 잘못인데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마음도 무겁고 눈치도 보이고 했겠습니다만 회개하지 않니냐고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도 생각만큼 심각하게 실패하는 일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목을 곱게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라고 책망하는가. 아마 이제 홈리와 비누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책망을 그렇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뭐 3장, 4장에 다 나오는, 다 1장, 2장, 4장에 나오는데요. 그, 뭐, 하나님, 이제 예물로 드린 것들, 그런 걸 마음대로 이제 자기네들 갈고리를 솥에다 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자기네 거 삼고 말이죠. 탐욕, 탐욕적으로. 책망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뭐 이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담대하다고 했듯이, 그냥,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저, 예언을 하죠. 범죄에 대해서 심판 당할 거라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아무튼 예고대로, 일을 만나서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자먼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 넘어짐에 앞잡이라 교만으로 자기를 뽐내는 거고요. 거만은 자기를 뽐낼 뿐만 아니라 남을 또업신여겨 거만, 거드다는 거죠. 자기는 안그런 것처럼. 예? 자기는 안그런거죠. 언약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늘 겸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 영광을 배운 사람이라면 아무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뭐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그게 서로 그런 외적인 그런 질서를 그 주셨다고 해서 그걸 권세로 부리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하나님 나라 권세는 섬기는 권세이지. 그래서 그 섬기게 하려고 지위를 주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냥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참 거만한 거야. 아주 거만한 거야. 이게, <웃음> 예,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참, 은혜를 받아 누려 살기가 참 급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결코 남에 대해서 상가하게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자 앞에서 내 사, 참상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앞,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뭐 내가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끼리는. 그거는 사단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아주 악, 악, 악인들이나 그런 소리는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할 수. 그러고 누가 권고하면 다 듣는 거죠. 자기는 권고만 해야 돼. 그런 그런 건 없어요. 자, 서로 죄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 어, 목사는 혼자 기도해줘야만 되고 자기는 기, 기도를 해줘야만 되고 기도받을 필요 없다. 그거 아니죠. 응.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여기서 아마 설교 못할 겁니다. 응. 설교할 수가 없죠. 응. 그 동질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응. 여러 도움을 입어야 비로소 움직여서 뭐 입의 역할을 하든지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가르치는 교회, 너는 배우는 교회 이렇게 갈수 없듯이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높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벌써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거나 은혜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고를 절대 안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통하면 되지. 누가 날 건드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날 건드려?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루터가한 말을 여기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다. 그러니까, 지 주제에 다른 거지를 또뭐 판단할 거지가 어디있어요 같은 거지끼리.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의 징계. <웃음> 이게 여섯 번째 경우와 연결되는데, 이제 뭐, 뭐 어떤 권고를 할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 한 사람, 직접, 당, 뭐한 사람이 가서 권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 안 들으면 교회 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본문에 읽어, 읽었듯이 그,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웃음> 교회가 정당하게 권징을 하는데도 권징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주놈한 말씀인지 알려면 앞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18, 15절로 20절로 이루어진 단락에 속합니다. 이 단락은 교회 권증에 관한 건데 그 교회 권증은 죄 지은 사람을 보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계에서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권증 수천정지도 하고 권, 출교도 하는 거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법을 배우면 그렇습니다. 목회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사실은 문맥에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 단락 바로 앞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아9아 마리 양을 사내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배회하는데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해서 아9아 마리 양을 두고 이제 그 양을 찾아 다닐 뿐만 아니라 찾았을 때에는 아흔 아흔 마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진 권증은 이런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달락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일흔 번에 일곱 번, 그럼 사백 아십, 아, 490번 아니에요? 계속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높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 아, 너는 본질적으로 사단의 자식이니까 우리하고 섞이지 말라 하고 밀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나도 얼마든지 너와 같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죄 은혜로 살아간다. 너도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길 바란다. 지금은 잠시 그, 그 공고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은 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전에 뭐 자기한테 잘못한 거. 다 고보 고버, 고보지고 있다가 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이제 집안의 당자와 같은 거예요. 집안의 당자. 누가 들어올라 고해도 들어올 때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당자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형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돌아와 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 못 따라와요. 이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얼마나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의 그 아무튼 교회 권고를 안 듣는 건 심각한 건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래도 출교하고 뭐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의리 여기는 마음.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생각하면,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서 저 사람이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도려 가져야죠. 그래, 그래야, 맞아요.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이 이미 삐뚤어져가지고, 말도 겉, 엇나가. 속은 안 그런데.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속이 비틀려가지고, 입이 벌써 말을 바른 말이 안 나가잖아. 한쪽에서는 그래도 잘 지내야 될거 아닌가 해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궁일이 여기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야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국가의 처벌. 국가의 처벌을 거슬러 행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그 공이라는 게 그게 이게 뭐 이제 나무도 있지만 쇠도 있잖아요. 뭐돌돌 돌 같은 것도 있고 딱딱한 거. 그걸로 이제 지어서 공물을 짓는 건데 이 미련한 자는 그게 안찌어지는 거예요. <웃음>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미련함을 벗지, 버리지 아니하는데 웨스 민턴 신학자들은 그가 겪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국가가 집행하는 정당한 처벌을 포함시켜서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이 구절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면에 이거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뭘 무슨 중차대한 사명이 다 있고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런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자기 영광이나 추구한 그러면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 이다 동격이에요. 구원 뭐, 모르는 사람. <웃음> 그런니 주님의 그 여러 징계를 받는데도 국가의 권세자들이 악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고 예? 악한 사람들은 징벌하지요. 자기는 그 정권을 오래 그 끌으려고 별수상과 방법을 다 쓰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정책을 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일반 사회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의 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예?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의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백서가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 자녀로 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어제 강설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들여가서 실용한 전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 이신칭이만 얘기하고, 이신칭이와 성화는 이중적 은혜인데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봐도.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이신칭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 능력과 지혜를 받았으니까 <웃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웃음> 온전하다는 말은 아까 뭐 온전한 기화를 얘기했는데 본바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질 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면 <웃음> 그 그런 그러니까 그김홍전 목사님 그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세상이 뭐 들레고 요동하고 뭐 난리가 나도. 가뭄, 기근, 뭐저 전쟁, <웃음> 재난, 뭐별 난리가 나도 요동치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안과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온그 <웃음> 그 온전하신 그래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조건적으로 따지지 않. 사랑을 사랑을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아고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 이런 식이 되면 내가 교회가 아닌 거죠. 내가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 그 팔복을 누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님의 빛을 비로소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네의 영광이 나타나이 인간적인 게 절대 끼워들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사랑, 상대적인 지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죄를 자꾸, 우리, 뭐, 다양하게, 죄 지은 당사자, 또죄 받는 사람, 또그 죄의 본, 본성과 특성, 성격에 따라서, 또, 그 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걸 따져보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우리가 또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의를참 질서 있게, 은혜롭게 누려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계시의 비달에서 자신을 비춰본 사람. 그 절대적인 사랑을 입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예. 이, 이 죄의 경중에 이 문제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고 위롭게 흠이 없게 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음. 이제 첫 창조 때 이런 이런 이런 규례가 필요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 타락한 이유니까 이런 것들 을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알수 없어요.